<웃음> 드디어 아침에가 떴습니다. 체리, 모찌, 수수루 첫 번째 식사 시간이 왔어요. <웃음> 이제 금식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밥을 아, 먹을 수가 <웃음> 어떻게 네, 밥을 줘야 되나? 모찌가 떨어뜨린 사료를 계속 맛있게 먹는 망고 발로 차고 올라타고 난장판이 된 아침 식사시간 체디모찌의 36시간 만에 첫 식사 시간인데, 고양이도 집사도 우리 모두 처음 겪는 플라스틱 네카라. 환자식으로 <웃음> 먹고 있어. <웃음> 아이고, 스님, 왜 누워서 먹어? 원래 앉아서 먹는 앤데. 아이고, 씨. 환료복 어. 입고. 어, 환자예요, 환자. 어. 지금.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다, 야. 아이고, 아이고. 아기 애기, 애기들 봐요. 아이고, 아이고, 궁금해가지고. 야, 엄마. 출국 먹는데 방해하지 마. 아이고, 웃겨. 순이, 중성화 수술 때는 옷을 입었어요. 배를 수술했으니 배를 보호하면 됐으니까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먹고 싸는 것은 가능했었으니까요. 심장사상충 약을 바를 때는 천으로 된 가벼운 네카라를 해서 잘 때도 편안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중성화 수술 날짜 잡기도 전에 미리 준비한 이쁘고 편한 넥카라 플라스틱 넥카라는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해 보여서 중성화 수술할 때 해주려고 샀는데 병원에서 플라스틱 넥카라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새로 산 이쁜 새 넥카라는 브로드라인 바를 때마다 해야겠어요 수컷 중성화는 거시기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하니 방법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만큼 먹어 먹을지이는못 먹어 이제 뭐냐? <웃음> 먹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는 체리와 모찌 그러나 목카라는 빼줄 수가 없어요 아직 수술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얘는 선를 성우를... 이거 목... 내 카라를 풀면 안 된다. 아이고, 도와달라고? 그래, 내 카랑 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지? 어, 근데 뭐지 먹는다? 아, 뭐지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얼굴을 핥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진짜? 사르바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고 너희 물도 못 마셔 어떡해? 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제리. 해 음. 멋지는 진짜 사료를 먹겠다는 의지 <웃음> 멋지? 기분이 좋지가 않아 바닥 떨어한두개줘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줄 테니까 뱅, 뱅, 봐 뱅, 뱅, 고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탈탈, 더러워 이게 그 조상님들이 사막에서 살때그 물을 먹을, 깨끗한 물 마시려고 손으로 파던 그런 행동이라고 응. <웃음> 했는데 야, 뭘 먹어야 안돼? 꼭 물을 마셔야겠어? 우리 일주일만 고생하자. 잘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자. 그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줄게.